아침부터 제가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의 집을 갈 생각입니다 하가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도 해드릴 겸 방송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도 궁금하네요 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디지? 아나 왜? 하! 하! 아, 여기 옆골목인것 같은데. 아, 어골목. 어, 안녕. 저야, 5십에 어, 이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서울요. 어, 서울 쌍. 쌍. 쌍. 쌍. 쌍. 노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서 촬영하도록 하자. 안녕하세요. 1층에 있네. 어. So. <웃음> 고양이 컴맹 어 얻어 와. 껌어디로 뭐, 머리야. 네. 내가 nấu 것. n ấ 고 김밥 cho o 김밥? 어, 김밥 만든다고? 네. 진짜? 네 <웃음> 괜찮아. 기다릴게. 안 더이 뭐 또? 네. 컴파에 MDF 깔면 하하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올라가 빨리 여기 올라가 우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너 하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에어컨 여기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물이 새는 아 에어컨 아 에어컨이구나 물이 새는 게 아니라 설거지 안 <웃음> 설거지도 안 했고요 그리고 매트리스 푹푹 응. 편한가 응. 이렇게 혼자 살고 있고 오, 근데 좀, 좀 그렇다 신기한 집구조다 형이 여기는 뭐야 여기는 뭐야 이거 어? Đây là nhà x 아, 탈레코엠 아, 탈레코엠 신기한 집구조로 보졌네 신기하네 어? 깨내지 네, 깨내지 네, 네, 네. 오케이 음, 맛있어요 네 백주도 있고요 요거트, 그리고 물 마요네즈 어 oh, 마스크팩 엄청 많아요. 야, uh -oh. yeah, 여자구나. 너도 m 훔과 컴컴람비앵마 아이맷 어 오, y e 아니, h e l 엠. 오늘 람람드어 들어 콤? 어, 가 어, 대야. Vậy anh đến c ô n g ty Ừ Xe máy Xe máy i chút xíu Anh có làm việc full dance xong rồi Tất cả xong rồi? Ờ i cái ủa, ủa hai cái được hả? Ừ. Chút xíu mà Không phải n í u Thôi, 오 a c h ẳ n t a Hả? Ủa Ngủ đi 이불을 위에까지 안 덮어주는 게 어디냐 엠 a i 안, m s a i a m s m s 실 s a i a m 엠 i a m s i a i a m s i 아? i m o t n g y m o a n g bamu, b u y t y b g m n d o y o mong, hang, bang, we b o n e o n g I am a w o m b n e bone, mong, m n mong, m o m n g m m o 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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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는 곳인데 여기서 안검 머다해. 실지 괜히. 제어 어? 잘몰대다 뭔데 이거? 헤 햄. ngon lắm. 허이. 네. 맛있네. 응. 오케이 응거 아. 아 이거 오징어채 같은 이제 그런 거예요. 진미채 같은. 와 맛있네. 음. 그럼 저는 조금 앉아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어, 조금 잠들었는데 하아 너 거기서 뭐하니 아이, 엠메이크업어다야 네. 네. 원래 화장대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옷, 옷장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야? 향수 그리고 옷들 어깨이지 네. 어, 신기한 물건들이 많네요. 음 신기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저기 뭐뭐 뭐, 붓들도 있고요. 어저 붙임 머리도 있다 머리.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이거 뭐 n h i 아, 안 k 아, ô n 니아 ó nhiều, không có n h 가 ề u không có nhiều, không có n g i ề không có g có c h h h i n h i ề u n h i ề u n h i ề u n h i ề u n h i ề u n h i ề u n h i ề u 니제요가 제가 뭐 여자 집에 많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여자들은 참뭐 뭔가를 준비할 게 많아요. 그죠? 걔내지 c á I? n à y a c 디로 I? n à y n I? c a I? Can I? c n I? Can I? c n I? c n I? c c 타이오나 <웃음> <웃음> 김밥은 만들어 놨는데 조금 이따가 메이크업을 다 마치고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캐내 돕니? 아? 네내 아, 이거 오빠가 사준 거 저번에 빙퉁 <웃음> 마 <웃음> 아, 또다. 캐내 허브엠 어, 다행히 다잘 맞아서. 엠타이사오성몸이 엠, 엠, Ừ, chỉ có family hoặc là best friend thôi ừ. Friend bình thường không được à, Em cho t i ê n tất cả 4 triệu Đúng không? Đúng rồi ừ Nhiều tiền mà Không sao mà s 0 0 bằng con con ra này quýnh ạ Thật ra đó Tại sao không thích? Em không biết Em thích song mồm mi ạ Không, em không thích luôn Em không thích, ừ. nhưng mà ở với người khác em cũng không thích 걔네, 메이크업, 네오, 네오. 마, 아니, 네. 하가, m a k 이 up new new. I'm n s u e m n o u i t u I'm i t u o Cái g ì h n g h ô n không không không không com n g không m h ô không không không không k h ô n h ô n h ô n g k h n h ô n g k n g h ô n m không không không không k a ô n g k h ô n i h ô n h ô n g h n g không không không không k đ ô n g không không không không k h t n g k h không đ h không h ô n n h n h n g n h ô n g n h n Cái, gì? cái này c â n đi ai c h i u cái chân kia ghê tại sao c h ỉ một mình em tại sao chịu mày hả yogi t r ờ i cái gì đứng x í c ra bảy mươi ba ờ anh nó anh bảy mươi chứ chứ chứ chứ chứ c h c h c h c h 여러분 제동한테 체중계를 재려고 위에 거서을 잠깐 벗었어요. 얘가 자꾸, 자꾸 저를 놀리려고. 70kg. 42. 7 0 73. 집에서 촬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 전에는 상당히 경계심이 좀 있었어요. 주변에 이웃들도 있고 해서 혼자 사는 거 아는데 남자가 들어오면 어 이제 불이익이 있지 않나 뭐 이제 그런 그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괜찮다고 이제는 괜찮다고 하네요 믿을만한가 보네 내가 그치? 아니요 아줌마. an là n ông em không tin đàn n không phải em không tin kim chi k h ô n g cái này hay cái này cái này cũng xem xem nhưng mà cái này chút xíu cái này nhiều chút xíu 시 음. 이거는 예. 와이엠. 어, 이거는 h 시원 군만두도 있네. 자기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이거. 아까 보셨죠, 여러분? 응. 안다. 음. 잘 먹겠습니다. 다이잘 먹겠습니다. <웃음> 맛있습니다. 어, 맛있겠다. 어, 이따 기 김밥, 김밥부터 먹볼게 음. 어, 이 녀석 시집가도 되겠구만. 음, 맛 있어? 진짜 맛있어. 잠깐만. 빨리 카메라는 안믿는 k h n n g m n 너무 맛있어요. 봐. <웃음> 맛있어요 <웃음> 이거 얘기한 거지? 진짜 음. 맛있습니다 오이거고아진 하노이 너무 많아 나한테 와 이거 맛있 음. 오, 이거 맛있다 비 <웃음> 음. 그 핫바 핫바가 쓴거 있잖아요 그 핫바 속살이 이렇게 싹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 h 해 l l 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 e l 고 o Hello. Hello. h 이 l l o h e l 이 o Hello. h e 있 l 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 e l l 처음에 이 컨텐츠를 제작하려고 했을 때, 하가 굉장히 좀, 좀 거부감을 들였었는데, 친해지고 나서, 어, 오빠 괜찮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가 이제 조금 믿음, 저를 이제 조금 믿으면서 이제 허용을 해줬습니다. 사실,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신뢰죠. 굉장한 신뢰죠. 원래, 친구랑 같이 살았었는데, 음, 이제는 혼자 산다고 하네요. 몸맹. 뱅성 몸맹. 뱅, 음, 엠 건가이 건 cùng nhau ừ. được ừ. nhưng mà một con trai không được Ừ anh buồn rồi sợ cái <cười> gì <cười> em mọi người không xấu hả bây giờ không sao <cười> Ở đây! Ở đây! Về rồi! <cười> ăn no rồi hả? Ừ, đó! ăn hết đi! Không được! Còn nè! 1, 2, 3 nè! Nếu mà! <cười> Nếu. Cảm n è h ầ y mất rồi! Phụt ơi! Ừ! Anh v ngủ hả? Ừ! c h ú t xíu! Anh ở đây ngủ đi, em đi làm! Em đến công ty nha! Anh ngủ ở đây. À? Hả? Hết cái gì ạ? Anh, anh ngủ n g đây một miếng hả? À, anh buồn ngủ mà. Em em đi công ty qua anh hả? Nè, em đi làm một giờ một giờ. Ồ. Anh là thấy anh n ư n mà thấy anh n n g giờ nào tới mà? Mười hai giờ rồi năm mươi phút nữa em đến công ty. Trời ơi, công ty qua anh mà không sao. Nhưng mà một giờ em làm việc mà. Em làm việc ở đ â t i mà. Không ở đây nhà em mà. <cười> <cười> sao làm việc ở đây? <cười> em, một em một mình đi công ty qua anh phải không? đ ú n g r ồ i em đi làm à, không sao không không sao không cần tại sao anh ngồi thối m à anh ngồi thối m à có tôi làm việc m à t ạ i s o làm việc ở đây ở đây nhà nhà mà không phải công ty h y e u a h này t h n tập Em h o á t tử nha Ừ À, quên Buổi này, buổi này Ở đây dán nhiều nhiều Ờ Ở đây dán nhiều nhiều á Dán? Dán, con dán Ở đây Ủa Ủa Ủa Ủa Ủa Ủa Ủa Ủa Ủa Ủa Ủa Ủa ủ 저희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람디 람디 우리 이제 회사에 도착했으니까 열심히 일하자 바랜서 바이바이 바이